대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24% 하락했습니다. 3주 연속 하락폭이 커진 겁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새 0.2% 이상 하락한 것은 지난 2012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자료를 공시한 이후 처음입니다. 부음별로는 달서구가 볼리동과 대천동 위주로 마이너스 0.35%로 하락폭이 컸고 달성군도 화원읍과육아읍 위주로 0.3%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들 지역의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 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전체로도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해 시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올 하반기 만이 전역하고 내년 34,900여 가구에 이어 내후년 상반기에 1 6 0 0 0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신규 입출 물량이 6만 3천여 가구로 대구의 연간 주택 적정 수요인한 2,500 가구의 2.5배나 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 거래 마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 대구 부동산 시장이 반 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주 연속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부진 영향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속절없이 밀렸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3% 하락했다. 모든 지역구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지난주 마이너스 0.11% 대비 내림폭도 커졌다. 지난 2019년 1월 마지막 주 마이너스 0.11%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셈이다. 자치급별로 살펴보면 도봉구 마이너스 0.27%, 노원구 마이너스 0.25%, 은평 서대문구 마이너스 0.23%, 종로 성북구 마이너스 0.21%, 강북층구 마이너스 0.20%, 마포구 마이너스 0.19%, 충남 동대문구 마이너스 0.15%, 송파구 마이너스 0.12%, 금천구 마이너스 0.11%, 구로 영등포구 마이너스 0.20%, 양천 강서구 마이너스 0.09%, 관악구 마이너스 0.08%, 동작 강남 강동구 마이너스 0.06%, 용산 성동구 마이너스 0.04%, 광진구 마이너스 0.03%, 서초구 마이너스 0.02% 등 일괄 하락했다. 강남권 아파트도 힘을 쓰지 못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넥슬 전용 면적 134는 지난달 2일 42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 직장 거래가 49억 4천만원와 비교해 7억 1천만원 주저앉았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에스 전용 84는 지난달 18일 22억 5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7억원대에 거래됐던 평형이지만 9개월 만에 4억 5천만원이나 빠졌다. 마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6일 20억 9천만원에 손바뀜됐다 직장 거래가 22억 6천만원에 비해 1억 7천만원 낮춘 것이다. <놀람> 이외에는 강동구 상일동 오더가르테온 전용 84가 지난달 6일 14억 8천만원에 소유주를 교체했다. 직전거래가 16억 4천만원 대비 1억 6천만원 갚였다.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전용 59도 지난달 18일 6억 2천만원에 팔렸다. 최고가 7억 8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저렴해졌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는 15억 4천만원에서 19억 8천만원으로 서대문구 남가자동 DMC파크 비자의 전용 84가 12억 7천 5백만원에서 10억 7천만원으로 내려갔다 노원구 상계동 노원현 대아파트 전용 84는 8억 4천 7백만원에서 7억 9천만원으로 몸값을 조정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 심리가 얼어붙었다. 며 반월적으로 이루어지는 금매물 그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면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고 설명했다. 인천 마이너스 0.26% 마이너스 0 2 5과 경기 마이너스 0.20% 마이너스 0.21%도 속수무책으로 수도권 마이너스 0.18% 마이너스 0.20% 아파트값을 끌어내렸다. 10년여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12%와 고양시 일산동서구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11% 등 일부 일기 신도시는 낙폭을 축소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0.15% 빠졌다. 전국 176개시군 구가운데 집값이 내려간 지역은 152곳으로 집계됐다. 세종 마이너스 0.37% 마이너스 0.41% 대구 마이너스 0.24% 마이너스 0.26%와 대전 마이너스 0.22% 마이너스 0.24% 등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유일하게 상승세를 유지해왔던 전북 0.02% 마이너스 0.01%도 하락 전환되면서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